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 안녕하세요 스톤모드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에 개인 도메인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를 만들어볼까 하는데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의 주소가 이렇게 손.모드.at 이렇게 만들어져서 사업하는데 좀 전문성 있는 홈페이지처럼 e c o m 과 같이 만드시고 싶은 사장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든지 네이버 모드도 개인 도메인을 구매하셔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s 스톤 m o d e a t 는 무료로 제공되는 도메인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셔도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명함에 해당 가사의 홈페이지 주소를 넣다거나 아니면 영업을 하시는데 개인 도메인을 사용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접 도메인을 구매하고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홈페이지는 외부 도메인과 연결이 가능하며 한글 도메인도 당연히 연결이 가능합니다 도메인 연결 방법은 도메인 등록 업체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전화를 하시면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직접 연결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도메인 업체에 연락을 취하기 전에 모두 홈페이지의 기본 설정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럼 기본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저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홈페이지를 네이버에 네이버 모두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하단에 네이버 모두라는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모두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모두의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나의 홈페이지 관리를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홈페이지의 관리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도메인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도메인 변경하는 방법을 하시려면 여기 있는 로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톱니바퀴를 한번더 눌러주세요. 여기 있는 팝업에 홈페이지 필수 정보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홈페이지 필수 정보 안에서 자세히 보시면 개인 도메인 연결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개인 도메인 연결을 클릭 그렇게 하시면 여기 있는 개인 도메인 연결이란 어떤 것인지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두 도메인 설정 방법 1단계는 도메인 구입과 등록 절차는 업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사용 중이신 호스팅 업체에 직접 연결하는 방법을 문의 후 등록해 주세요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하셨으면 아 도메인 등록 업체가 도대체 뭘까라고 이해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메인을 직접 구매해서 연결하는 것을 하기 위해 제 돈을 써서 구매를 하나 하였습니다 어떤 도메인을 구매하였냐면요 다양한 업체가 있지만 저는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카페24와 그리고 가비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톤 모드라는 한글 도메인을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톤 모드를 검색하시면 스톤 모드 뒤에 붙어 있는 도메인들을 어떤 걸 사용 가능한지가 추천 도메인으로 노출이 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벤트라는 가격은 1년 동안 사용하는 가격을 이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저는 사이트라는 거를 스톤.점.사이트라는 이 도메인을 1,900원에 1년 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이 뒤에 있는 것들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49,000원 1년은 19,000원에 싸게 사용할 수 있지만 내년이 되면 49,000원 그렇다면 2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59,000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위에 있는 COM이나 KR을 사용하게 되면 첫번째 연도에는 13,500원을 사용하지만 그 다음 해에서부터는 2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1년 말고 2년 동안 사용했을 때는 33,500원이면 2년 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만 사용하고 없어질 사이트라고 생각하면 점사이트를 사용하시는게 조금 더 이득이고요 시 나는 이 사이트를 1년이군 2년이군 10년이군 계속 사용할 생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com이나 kr.net 또는 co.kr 등 이러한 메인 도메인을 구매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여기는 있 추천 도메인 말고도 이벤트 도메인 국가 도메인 브랜드 도메인 정말 많은 도메인들이 노출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을 빼면 또 어떤 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차피 이번에는 1년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도메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이트를 구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글 도메인을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한글 도메인을 사용하게 되면 주소를 한글로 써서 들어갈 수는 있어도 주소를 쳤을 때 그리고 주소를 공유했을 때는 약간 어색한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한글 도메인을 복사해서 붙여넣게 되면 이상한 모양으로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된 주소를 메모장에 열어서 붙여넣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한글 도메인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리고 저는 아, 그리고 저는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도메인 주소를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기 편한 기본 영문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도메인을 선정하는 방법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도 한번 찍어볼 테니까요 또 기대해 주시고 추천과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도메인을 저는 이 손-모두.사이트라는 것을 구매했습니다 이걸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은 얼마가 들었을까요? 여기 있는 써져 있는 53,900원이 아닌 여기 보셨던 1,900원, 하지만 1,900원에 부가세를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도 명심하세요. 1,900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1년에 저는 2,090원에 이 손다시 모두점 사이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손다시 모두점 사이트를 구매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 가비아에 접속하셔서 여기 있는 관리 툴을 눌러주세요 여기 있는 관리 툴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들과 뭐 다양한 도메인의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을 텐데요 이 중에 부가서비스 설명을 클릭합니다 이 부가서비스 설명을 클릭하여 여기 있는 다양한 정보들 중에 부가 서비스 설정을 클릭하시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구매한 도메인 명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서 손모 s 사이트를 구매하였던 것을 왼쪽 체크박스를 선택해 주신 뒤 도메인 연결을 눌러줍니다 여기 있는 도메인 연결까지 누르셨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말고도 다른 네이버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히스토리 등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도메인들에 연결하실 수 있는 여기 있는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 히스토리 모두 홈페이지 등 다양한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도메인을 연결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두 홈페이지라는 로고를 보신 뒤 여기에 연결 가능 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연결 가능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도메인 연결에 stone 모두.site가 연결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가비아에서 도메인 설정하는 것은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두 사이트로 가기라고 친절하게 버튼도 들어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 모두 사이트 가기를 누르시면 여기 모두 사이트들의 리스트가 보이실 테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로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톱니바퀴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서 개인 도메인 연결 누르시면 개인 도메인 연결 화면이 나오, 나오실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구매한 톱모드사이트 맞나요? 한번 정확한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네요 여기 있는 사이트를 도메인 명을 정확히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메인 연결 확인 어? 도메인 연결에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topmode.site 를 연결 확인된 것을 보신 다음에 닫기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모두 홈페이지 연결이 완료되었으며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저장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설정이 저장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정확히 이모두 사이트가 적용이 잘 되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지금 구매한 s t o n e m o 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스톰 모드 사이트가 접속이 되네요 역시 알고 나면 별거 아니지만 알게 되면 정말 유용한 정보인 스톰 모드에 와주셔서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꿀팁을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도메인 구매하는 것만 한번 해보시면 그 뒤로 네이버 블로그 또는 이런 모드 홈페이지 일반 홈페이지에 구매해서 연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모두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구매하셔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소상공인 여러분들 또는 기업 또는 개인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이 편하게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 모두 홈페이지에서는 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필요한 점들을 꼭 채워주기 위해서 영상을 늘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항상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이제 구독자 수가 71명이 되었어요 정말 이제 시작한지 많이 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구독으로 인해 저는 아주 행복하고 기쁜 나날을 들 보내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저는 이런, 거, 이런 구독자분들의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고 너무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톱모드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